안녕하세요. 보호막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주우면 어떤 날이 다가오죠? 다 같이 기다리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귀엽지 않네요. <웃음> 네,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기다리던 이주우의 선탄절 Merry Christmas가 다가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후반 기다리는 게 설날 추석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 잖아요? 선단점저 보호망이 항상 그랬듯이 사은품을 이번에도 크리스마스때 마구마구 써도록 하겠습니다 뭐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신세계의 상품권 2만 상쿠권이죠 5만원 장당 5만원짜리를 몇 분께 몇 분이라고요? 10분께 써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 끝나면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5만원짜리를 10분께 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들은 또 편집하면은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의심의 눈초로 리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만이 24일 날 오후 4시 때 오후 4시 때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닉네임을 다 적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5만원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쿠폰을 바로 그 자에서 리 10분께 떠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냥 저 보호막을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를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한 명당 아이디 여러 개 수십 개 많을 수 있으니까 욕심 내 분은 밑에 댓글 아이디 여러 개 많으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 보호막 모르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욕심이 과하면 안 되겠죠. 고루고루 받으셔야 되니까요. 자, 하여튼 간에, 저 도우망이 크리스마스 이후 4시에 출정부터 해서 10분째 꼬, 도록할 테니까, 많은 댓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잠시 변신하도록 오도록 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저는 도움 산타입니다. <웃음> 도우망이 오라고 해서 저 멀리서 눈높이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산타인데 우리 보험만 많이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보험할 요청대로 24일날 오후 4시때 이마트 신세계상품권 5만짜리를1 0몇개 마구마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산타 아버지 진짜 어. 오신거예요네 어, 누구시죠 깜짝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어요 저기 보험순이에요 보순이라고 해요 아, 보순이요? 네, 어쩐 방금. 일로? 어 보호왕님한테 댓글고요 댓글이요? 네 댓글 많이 달면요 보호왕님 선물 주신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그만 보험순이도 아무래도 좀 많이 탐구권 가져가길 바랄게요. 저 보호왕님 잘생겼어요. 보호왕님 아요 우리 보험순이도 아 감사해요. 네, 네, 네. 네. <웃음> 우리 보험순이도 아주 이뻐요. 감사해요. 네 엄마 말잘 듣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우리 보호자님한테 댓글만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2 4일날 오후 4시에 찾아뵐게요. 안녕. 메리 네, 네, 크리스마스.